오늘은 수선화의 섬인 무한선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선도의 범은 수선화로 시작해서 노랑우결 금영화로 이어져 말 그대로 사계절 꽃피는 섬이 돼가고 있다고 하네요. 선도는 2020년엔 가고 싶은 섬에 선정돼가지고요 주택, 창고 등 모든 시선물에 노란색을 입혀 매년 봄섬 전체가 노란 국경을 넘쳐나는 컬러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등산로 입구를 향해 가거든요. 자측으로 네, 선도는요 섬 네, 전체 모양이 메밀 닮았다하여 메미섬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야, 여기는 아카시아가 아직도 지금 이제 피고 있네요. 선도 이리 네, 마을 좀 지나서요 마늘도 좀더 뽑아서 좀 말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네, 대덕산 서입을 네, 찾았습니다. 선도 등산로 안에 반인데요. 선도는 매미를 닮았다고 매미 선자 써서 선도라고 한답니다. 수수나 섬이라 불리기도 한 선도는 1980년경 기왕한 수수나 할머니 현복순 씨가 갖고 온 수수나 덕분에 신한 천사섬 수사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아야초입터서 아주 아저 아주 싱그러움이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아, 이거산행은요 정말 여유있게 스노우 스노우 최대한 천천히 좀 걷고 가야 되겠습니다. 돌리보는 마을인데요. 전부 다 아주 노란색의 지붕을 지금 얹고 있습니다. 선도는요. 3,4월이면 수선화 섬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수선화 97종이 꽃피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랑살랑 거리는 모습은 실로 아름다운 천국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산랑하분들도 여의도 있어 보이고요. 아... 조망바위에 도착을 또한것 같습니다. 아저 멀리 보이는 것이 대덕산 같습니다. 오늘은요 미세먼지라던가 이런것들도 없고요 조망 또한 아주 끝내주는 날씨입니다 아주. 이곳 산은요 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이 되지만 어렵지 않은 아주 가볍게 잘 걸을 수 있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이 너머의 조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덕산 갈림길에 왔거든요 여기서 120m정도 올라가면 대덕산이고요 우측 가면 범덕산으로 갈수 있습니다 로프를 잡고 올라갈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웃음> 대덕산 정상 아, 대덕산 정상에서 다시 범덕산을 가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됩니다 120m 정도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완전히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하, 능선길 아주 끝내줍니다. 야, 이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도 가야된 팔각정하고요, 범덕산이 아주 우뚝 서 있습니다. 상당히 좀 오르락 내락 이긴 하네요, 이 코스가. 아, 또 신선한 놀을할수 있는 노란 정자가 손짓하고 있습니다. <웃음> 암미지 나타나는 거보 로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 멀리 지금 옹녀봉이에요. 어우, 염소들이 지금 나들이 왔습니다. 범대서 정상까지는 거대한 암능 같습니다. 기념성전사 오니까요. 붙여서 자생 지역으로증산기획이 무단 채취 및채저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안 되겠죠 진짜. 이야 이거 바온본덕산 멋집니다. 뒤에 들어온 팔각정인데요. 그림 같네요 진짜. 아뇨 붙여서 군락지입니다. 그만큼 자연이 형되지 않고 공기도 좋다는 뜻이죠. 에? 야 이거 완전히 붙여서 군락집입니다 완전히 이곳은에 네, 마르지 않는 셈이랍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셈이 마르지 않아 그 신령함을 믿어 선조들은 가뭄 때 기우제를 지내며. 흥열 표현했던 장소라는군요. 범덕산 정상이 보입니다. 아 반가워요 반가워. 진짜 천원의 행복입니다 진짜. 왔다! <웃음> 자 이제 범덕사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이리 범덕사까지 갔다가 또 다시 좀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럼 범덕사는 꼭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 조망도 좋고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 차트인의 밀밭이고요 우측에는 버리밭이랍니다 예, 다 익었습니다 이제 늘 수박들 따고 계시네요. 네, 수선화가 지는 5월 이후엔 섬을 네, 찾아오는 강가의 대줄기가 달리, 올해는 수선화가 머물던 자리에 화양금영화가 화사하게 피어나. 수선하고 머물던 자들 대신하며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